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한 지금 2주 정도 됐어요 지금 한 5kg 정도 빠졌는데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딱 맞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박스. 자, 이렇게 신세경 다이어트로 유명한 발효율피 다이어트 제품인데 하루에 한건 두정만 먹어주면 돼요 저희 엄마도 조만간 동창 모임에 이제 제주도로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서 원래 <웃음> 입었던 청바지가 살짝 안 맞는다고 살짝이 아니지 많이 안, 안 맞... 맞아서 함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<웃음> 다이어트 때문에 엄마가 이거를 입고 이제 외출을 할 건데 이제 이게 이런 상태야 힘을 좀 줘봐 봐안 맞아 아, 아, 일단 안 잠겨 안짱이 이거. 여기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. 다른 뒤 한번 돌아보세요. 살이 너무 말 쪄가지고 지금. 아 너무 창피해.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안 맞는데. 요거를 오늘부터 열심히 먹어보고 운동이랑 식단도 같이 할 거거든요. 리얼하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두 정을 드셔주시면 됩니다. 저는 요거밥 먹고 나서 요거 먹을게요. 바로 율피 다이어트. 1일 2회, 1회 2정을 먹어주면 됩니다. 좀 엄벅을 먹고 이렇게 한끼 식사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좀 운동이랑 조금 식단이랑 병행해서 리얼하게 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필라테스 하는 날이라서 필라테스 하러 왔어요. 마시고 잘뛰어내셨으면 내쉴 때 조금 더고게되실거예요 엉덩이 쓸수 있게 무더위쯤은 별로 안 들어오시죠. 네.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다홉 넷 마시고 다섯 숨 마실 때 가슴 아래로 꾹 눌려주실 거고요. 시선을 조금 더정면 이렇게 등탕하실 수 있게. 다시 내쉴 때 머리부터 조용히 들게. 시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라빈처럼 꾹. 우가 위에서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생각해주시면 좀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. 다시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조금 더잘용 마시면서 고양이 스킬 상두 주실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시면서 오겹이 다시 는 그랬는데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못하겠다 집에서 자전거 타 나도, 나도 너무 들어 지금 야밤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욕를 지키기 위해서 1시간 정도 타있 하지마요 정상태가 가 갑자기 그거 한다니까 이제 마이크 뒤집게 배우 한다때 반대 안전이 안전이 안전 가다리다지 집에 서 사이클링까지 흥이 왔어 너무 봐 제가 중면안들었는데 다이어트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 물마시기 정말 저는 물도 정말 완전 차갑게 이렇게 완전 차가운 물은 좋아하는 편인데 아예 찬 물을 마신지 않은지 오래됐고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그냥 실온에 마든 물을 먹고 있어요. 그몸 체온 자체를 높여주면 운동하거나 이제 움직였을 때 그때 칼로리 소모가 좀잘 된다고 들었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할 때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주기 좋아요. 이 간단하게 두 하루에 두 알만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제가 식단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현미 100%로 들어가 있는 요거를한끼다 먹진 않고요. 간식해서 두 끼의 요밥 하나를 먹는 정도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놓고 도시락을 싸서 담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았어요. 5월에만 보시더라요 거의 주말에는 문제인이 없었고, 이 초록색이 운동을 한 건데, 정말 이 링이 다 채워져 있는 거는 5월에 한 번. 그리고 6월 들어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운동한 게좀 보이죠? 이거 링찾고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링을 다 채워서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. 두둥 이제 엄마가 이 바지가 안 맞았었죠. 아예 자크가 안 잠겼었는데 제가 이거 윗끼잡아드릴게오 뭐야? 네, 조금 이렇게 이제 어? 아주 더 빼야지. 오, 근데 여기 오, 너무... 여기 이렇게 조금 공간이 또 있네요. 잠기면서도 지모스도 한번 볼까? 어머 요, 여기가 어, 몇 여기가 몇좀 빠졌다. 확실히 엄마랑 저랑 실시 다이어트를 섭취하면서도 저녁에 야식 같은 거 진짜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진짜. 그리고 되도록이면 살찌지 않는 식단으로 관리를 했거든요. 밤에 정말 야식은 거의 안 먹었다고 보는데. 다리가 뒤돌아보면 여기가 음, 어, 많이 가늘어어 어, 어, 어, 거기가 좀 음. 다르다. 다 정도도 다. 그거, 그거 입구가 나가도 되겠다. 모이면 네. 응. 더 빼야지. 응. 계속. 원래 이 바지가 정말 딱. 바지였거든요? 이렇게 남아요. 지금까지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바르일피 다이어트를 열심히 챙겨 먹고 나서 요거는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약뭐 그런 건 아닙니다. 정확히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에요. 그래서 바르일피 추출분말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을줄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렇게 잘좀 먹은 거를 좀 챙겨 보여 드리려고 좀 남겨놨는데 요발효피 다이어트를 좀 챙겨 먹고 허리도 굴레도 조금 감소한 효과를 좀 봤거든요. 여러분도 정책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발효피 다이어트 한번 챙겨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아직 살을 빼고 있는 완전 초창기라서 살을 조금 더 열심히 빼서 브이로그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